이 시간에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는데 아파트 구입을 하는 동네 선호하는 동네는 수성구를 제한 나머지 달서구 그리고 중구 위주로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일자리 때문에 아니면 회사 위치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중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수는 기본적으로 저층이 아니라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로얄층 그리고 가장 금매물로 나와있는 매물들을 대부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향후 미래를 바라보고 실거주를 하면서 향후 다시 아파트 가격이 조금이라도 상승했을 때 가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찾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이론적으로는 어느정도 지식이 습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라든지 뉴스 기사를 많이 습득하시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은 어느정도 이제 이해를 하실 것 같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대부분 이론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현실적으로 내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지금 저하고 많은 분들이 통화를 하면서 생각 외로 아파트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중구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좀 보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수성구 가격이 많이 높은 편이죠. 아직도 수성구 아파트 가격이 많이 높다 보니까 중구에서 신축 아파트, 급매물로 나오는 아파트 구입을 상당히 많이 찾는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들도 대부분 실소유자들 위주로 통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중구의 현재 대부분이 30%에서 40%를 넘는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피는 없어졌는지 오래되었고 현실적으로 지금 분양가 밑으로 내려가는 아파트들인데 그 아파트들 가격이 과연 얼마나 내려갈는지 기존에 뭐한 1억에서 2억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2억까지 손해를 본다면 기존 프리미엄 2억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4억을 손해보고 아파트를 판매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한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그런 아파트들이 과연 현재 얼마에 거래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아파트는 이편한세상 남산입니다. 총 세대수는 348세대, 그리고 사용승인은 2020년. 남방은 도시가스고 건설사는 삼호고 위치는 남산동. 아파트 층수는 25층입니다. 실거래가를 확인해보면 예전에 2018년도에 거래가 상당히 많았고 최고가는 5억 3천까지 거래되었는데요. 현재 계속해서 하락하는데 22년 12월달에 3억 8천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확인하게 되면 전세 마찬가지 최고가는 4억 그리고 근자에 계속해서 전세가 하락하는데 평균적으로 3천 초반에서 거래를 하다가 현재에는 1억 후반까지 전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월세는 보증금 2000에 월 100에서 110만원 정도 거래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33평 마찬가지 2018년 후반에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다가 최고가는 2022년 4월달에 7억 1000만원 거래가 되었는데 계속 하락하고 있으면서 5억 5천만원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다시피 매물은 34개의 매물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청라헬스자이고요. 세대수는 947세대 그리고 23년 1월준공이고 남산동에 위치하고 있고 고층은 29층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평형은 23평에서 39평까지 다양하게 건축되어 있는 아파트고 20년 많은 거래가 일부 이루어지고 그리고 최고가는 5억 8천 23평이 5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현재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금액은 35,800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마찬가지 29평 최고가 거의 대부분 6억 6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현재 계속해서 4억 후반대로 내려오고 있고 32평 마찬가지 최고가는 9억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현재 5억 초반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B타입 거래었고 시타입 마찬가지 최고가는 9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현재 5억 4천까지 거래가 되고 있고 39평은 거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조사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제가 자원을 받았는 상황에서 대부분 조사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뭐그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데 돈이 없다면 구입할 수는 없지만 은 돈이 있었을 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 직장 때문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투자의 방향이 어딘지 전체적인 맥락도 확인해 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106건의 매물입니다. 이 매물이 일반적으로 복합이 돼서 동일한 매물로 한다면 247건이 되고 마찬가지 묶기를 해서 똑같은 매물을 뺀다면 106건의 매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도 정확하게 체크가 안된다면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혼돈을 줄 수도 있겠죠. 다음은 남산자의 하늘채입니다. 세대수가 1368세대, 엄청나게 큰 세대수고, 건설사는 제서건설 그리고 36층의 고층아파트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평수는 15평에서 33평형으로 다양하게 건축을 했는데, 예전 2019년도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최고가는 5억 9천, 23평에 5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현재 계속해서 내려와서 4억 3천 5 0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29평 마찬가지 예전 19년도에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다가 최고가는 6억 3천 그리고 그 이후로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평균적인 거래가는 5억 8천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33평 A타입 19년도에 많은 거래량이 있었고, 최고가는 8억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현재는 5억 7,500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33평 B타입 19년도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는데, 최고가 7억 천만 원 거래가 되었다가, 현재 6억 3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전세 마찬가지 33평에 현재 거래되는 금액은 5억 7천인데 전세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전세 가격이 3억까지 거래가 내려오고 있고 3 4평 비타에 마찬가지 전세 금액은 2억 6천까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실제 나와있는 매물은 24건으로 그다지 매물 자체가 많지는 않다 전세가 50건 나와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아파트들은 제가 통화를 했을 때 그나마 수요층이 어느정도 있었던 분들, 수승구를 제외한 나머지 적어도 현금 2억에서 3억을 들고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의 수요층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산 롯데캐슬스카인데요 세대수가 987세대, 건설사는 롯데, 그리고 3 4층의 높은 청소로 해서 건축이 된 신축아파트입니다. 17평과 30, 38평의 다양한 구조로 되어 있는 아파트인데 18년 후반에 어느정도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최고가는 5억 9천까지 거래가 되고요. 현재 4억 1000으로 마지막 거래가 이루어졌고 33평 A타입 마찬가지 상당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최고가는 9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8 4 타입, 실평수 25평이라고 하는 국민주택 아파트가 중구에 거의 10억입니다. 10억. 이래갖고 일반 서민들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뭐 한두 개씩 거래가 돼서 내려왔는 금액은 6억 정도까지 하락을 했고요. 마찬가지 33평 B타입. 거래가 많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해서 7억 9천까지 거래가 되고 현재 7억 천인데 똑같은 33평 A타입과 B타입의 가격 차이가 거의 2억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실제 뭐 아파트 청수에 따라도 가격이 1억 2억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로얄청 로얄청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타입별로 가격도 1억 차이가 나고 마찬가지 아파트 청수에 따라도 많게는 1억에서 2억까지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현재 38평 타입 자체는 거래가 없고 현재 매물로 18건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바월당 서한포레스트인데요. 세대수는 375세대, 사용성인은 22년 11월 그리고 아파트 청수는 35층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청수는 28평에서 34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매매 범위 건 기본적으로 많은 거래는 없었지만 최역 28평이 최고가 5억 7천 그리고 현재 4억 거래가 되고 있고 31평 마찬가지 최고가 6억 많은 거래가 없고요. 34평 b 타입 마찬가지 최고가 6억 5천 34평 a 타입 마찬가지 최고가 6억 그리고 전세는 기본적으로 많은 거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별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실질적으로 실소유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금매물로 나오는 아파트 동네를 확인해 봤는데요. 생각 외의 결과였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평균적으로 중구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중구 가격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요. 4억에서 5억 못해도 3억짜리는 구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4억대에 적어도 33평의 금매물로 나오는 신축 아파트 구입률이 가장 높았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 외의 결과네요. 수승구는 가격이 너무 높아서 기본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대부분 배제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실소유자들이 실제 찾고 있는 동네가 어딘지 확인을 해보고 금액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